하이 헬로우 안녕하세요 뭐든지 원샷 해버리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착!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1904년 여름 미국 세인트 루이스 만국 박람회에서 인도산 홍차를 팔던 상인은 무더운 날씨에 따뜻한 홍차가 잘 팔리지 않자 실망에 빠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박람회에 사람들의 눈길을 잘끌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중에 시원한 얼음잔에 홍차를 부어서 선보였고 더운 날씨 속에 박람회를 찾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홍차 즉 아이스티는 상품화가 되기 시작했고 오늘날에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아이스티 믹스의 형태까지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 아이스티와 솔네타는원샷테 보겠습니다 차! 음! <shriek> 그렇군요. 오늘의 별점은 5점 만점 중에 2점이에요. 저는 달달한 걸 좋아하는데 아이스티가 그렇게 달지 않아서 아이스티가 그렇게 달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가루로 되어있는 것 것을 마실 때는 달달함을 중요시해서 막 와장창 넣었었는데요. 달달하게 마시지 않으니까 밍밍한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고요. 토레타는 맛이 강하지 않으니까 서로 따로따로 따로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.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참!